자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볼륨을 그면은 나는 이제 뭐 사용하기 싫다 아니면은 이제 뭐 처리를 해야겠다 뭐 제거하는 방법들도 알아야겠죠 제거하는 방법은 예, 똑같죠 예, 제거하는 방법들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볼륨, 예, 볼륨, 그 다음에 rm, 그 다음에 by, 볼륨, 예, 볼륨, 예, 볼륨 그 다음에 01 이었죠 아량 고룡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삭제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나오죠? 사용하고 있다 당연하죠 여기서 볼륨에서 아까 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이미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거가 안되죠 예, 제거가 안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제거를 해줘야겠죠 예, 제거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 이제 저희가 스탑을 해야겠죠 스탑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미지 3 부분 끝에 수도 수, 수도 도커. 예, 수도 도커. 그다음에 이제 스탑. 그다음에 마이 볼륨 01.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만든 것이 뭐 같이 이렇게 써 주셔도 될 겁니다. 예, 마이 볼륨 02. 이렇게 해주하면은 아, 어... 야. 아, 이것이 아니죠. 5분 투죠. 5분 투. 오븐투. 죄송해요 아까 5분 투 뭐라고 했죠? 이름을 찾고 찾고 이런 강의하면서 하니까 좀더 까먹어요. 오분투가 5분투 오븐투. 얘부터 이제 대문부터 주기하죠. 오분투 볼륨이네요. 그렇죠. 오분투 볼륨. 그죠 네, 여기서부터 어, 스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 지우고 네, 지우고 스탑. ]을 치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 도커 볼륨을 치우고, 예, 볼륨을 치우고, 예, 그렇게 순서가 되어야겠죠. 예,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순서를 항상 이렇게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컨테이너 이미지부터 이제 정지되어 있는 것도 스탑을 시키고, 컨테이너를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볼륨이 필요 없으면 은 볼륨을 지운다. 항상 순서를 이렇게 지켜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깔끔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네. 그러니까 어제 방식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어제 방식대로 하셔도 되는데 어제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하시려면은 예, 경로를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하셔야 한다 그렇죠? 예, 바이로우 쪽의 경로들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만이 어, 그걸 하는 거고, 얘는 이제 볼륨으로 아예 하나씩 하나씩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차이점 이해 되셨죠? 예, 뭐, 편한 걸 쓰시면 됩니다. 사실요. 편한 걸 쓰시면 돼요. 장기적으로 할 때는 여기 좋다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 여기도 이제 볼륨2도 예,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예, 지우시면 되고, 확인해야겠죠? 소스, 볼륨, ls, 화시하시면은 비어있죠? 예, 비어있고, 그 다음에 경로도 아까도 확인해 보시면 은 없죠 네, 죽었죠 이런 것들도 확인 한번 하시면서 가시합니다 네, 그렇죠 어떤 거 하시는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어, 이렇게 하니까 잘만 되면 유튜브 컨텐츠 하루에 한 4, 50개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야, 이씨, 잠깐만, 괜찮은데, 요 방법? 아 그래, 아 피곤했어, 도 따로따로 찍으려니까 너무 피곤해, 진짜로. 아우, 시간이, 원만치가 않아. 나 부은 것 봐, 머리. 아, 머리, 머리도 좀 빠지고, 이제 예, 씨야, 예, 예, 탈모 생겨가지고, 그냥 큰일 났어요, 저. 잠깐만. 아까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예, 여러분들, 예, 남자들 탈모, 20대부터 관리합니다. <웃음> 지금부터 약 드세요. <웃음> 드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저희가 이제 이제까지 배운 것들을 어떻게 보면 뭐 종합적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가 볼륨이란 것을 배웠는데 뭐 웹로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바의 로그 파일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당연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도 이제 볼륨으로 많이 관리를 하겠죠 데이터베이스가 크죠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커 컨테이너로 이제 MySQL 이라고 하는 것들도 좀 이제 사용하게 될 건데 저희가 이제 볼륨을 뭐 지정 안 하고 뭐 하신다면은 뭐 계속 유지만 잘 한다면은 괜찮은데 이제 날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볼륨까지 한 번에, 예. 앞에서 이제 저희가 MySQL 한번 다뤘, 다뤘으면은 됐는데 일부는 좀안 다뤘어요. 어차피 중복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볼륨이란 것을 입히고 하는 것들이 원래 이제 정석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륨을 어 저희가 적용을 하면서 MySQL을 저희가 이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MySQL 같은 경우에는 도커 허브 쪽에 좀 찾아보시면은 뭐 버전마다 조금 일부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리 사실은 이제 가이드를 좀 봐야죠 제가 알려주기 전에 이 MySQL을 저희가 이제 도커 컨테이너로 올리는 방법들 물론 이제 뒤에서 저희가 도커 컴폴스 같은 경우나 이제 뭐 도커 파일 뭐 이런 것들을 배우시면 은좀더더 더 자동화를 좀할 수는 있다 근데 지금은 그걸 하지 않고 저희가 명령으로 하나하나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식 페이지 예, MySQL 공식 페이지를 보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야 할지 좀 봐야 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보면은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보면은 지금 뭐 이렇게 패스워드 이게 변수들이 파라미터 값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mypara, MySQL root 패스워드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2 옵션 이라는 것을 줘서 이렇게 주게 되는 건데 이 마이너스 2 옵션 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환경 설정을 한 부분들이라 보시면 돼요 환경 설정하는 파라미터 값들을 이제 넘기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추가 추가를 할 때마다 마이너스 2 옵션 이라는 것을 줘서 설정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루트 패스워드 라고 하는 것만 설정을 한 것이고 사실 버전마다 조금 이제 허브마다 다르지만은 제가 사용하는 오늘 허브 같은 경우 5.7대를 좀 사용하게 될 건데 제가 참고하는 책에서 그러면 이제 요거는어 MySQL, 루트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까지 여러분들이 미리 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미리 이제 만드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접속을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셔도 되고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든 예, 다 가능하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너스 V 옵션이라는 것을 줘가지고 하는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V 옵션 버블스 어, V 옵 여기는 바이어스 V 옵션 여기 아래쪽에 있네요. 아래쪽에 이제 찾으시면은 이렇게도 할수 있다. 도커 런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V 옵션을 줘서 이제 여기는 저희가 어 딱 이해되시죠? 이제 볼륨을 미리 만든 것이 아니고 이제 절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지정을 한 것이죠 예, 지정을 한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부분에 이제 예, 여러분들이 뭐 직접 찾으면서 할때 공부 방식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볼륨을 미리 만들겠다 라고 하는 거죠 예, 미리 만들겠다 볼륨을 그래서 이 볼륨을 만들었다가 우리, 우리는 우리 어떻게 하냐면은 볼륨을 미리 어, 컨테이너 형식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이미지를 날려버린 거죠 이 이미지 만들었던, 야, 이 이미지가 아니고 얘요 예, 이걸 지정해줘 이 이미지를 날려버릴 거고 나중에 이제 두 번째를 만들 때 얘를 다시 이을 거예요 그렇죠? 얘를 다시 이을 거예요 볼륨을 그랬을 때이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냐 이거를 지켜보면 되는 거죠 음,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습을 하겠다는 거죠 실습을 할 겁니다 자, 예, 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수도, 그 다음에 이제 도커, 예, 수도, 도커, 그 다음에 이제 볼륨, 그 다음에 크레이트, 예, 크레이트, 똑같습니다. MySQL, 뭐, 볼륨, 예, 볼, 뭐, 01, 01로, 01, 01 아니, 01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예, 만들 거예요. 예, 만들 겁니다. 뭐, 만들어졌겠죠 예, 이렇게 만들면, 예, 만들어졌겠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명령어가 조금 길어요 에, 길어요 뭐한 줄로 이렇게 쭉 표현해도 되는데 다른 표현 방식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도 도커 그 다음에 run 그 다음에 it 뭐 요거는 마이너스 it 마이너스 d 를 눌러도 되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ame은 얘는 MySQL과 관련된 도커죠 에, 도커 it, id죠 t i 그래서 테스트라고 이렇게 MySQL 테스트 어, 야, 이름을 너무 m y s q l 0 1로할게요 mysql01 너무나 이름이 길어지면 또 이따가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도커 id값이 요거고 이따 또 얘를 제거하고 만들 때는 mysql2라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네임은 여러분들알아 알아서 예, 알아서 선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쭉 써도 되는데 어, 쭉 써도 되는데 너무나 이제 길어지면 은 뒤에다 이렇게 역슬러시를 붙이면 얘는 이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리눅스는 범하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엔터 치시면 이게 나가죠 들어가죠 이거는 네, 뭐냐면은 이어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를꼭한칸 정도 띄어야 합니다 왜그냐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옵션을 우리가 이렇게 줄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 옵션을 이제 주게 될 건데 한칸 띄고 마이너스 2 옵션 이렇게 옵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옵션별로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한 줄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 저번 아까처럼 한 줄로 쓰셔도 괜찮은데 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MySQL, 아까 그 가이드대로 우리가 root, p a s s 패스워드가 있고요 어,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뭐 테스트,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주도록 할 것이고요 테스트, 그 다음에 한칸또 이렇게 띄고 한칸 띄고, 역 슬러시 주고 그 다음에 MySQL,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아까 만들어 낼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테스트, 네, 테스트라고 이렇게 지도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볼륨이죠. 네, 볼륨은 위에 만들었던 MySQL의 볼륨 01을 어디다가 연결할 거면 바의 라이벌이의 MySQL.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것들이 생성되는 공간이에요. 네, 공간들입니다. 그렇 전체를 저희가 지정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앞에다가 마이너스 D를 줘도, 지금 여기다가 D를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참고했던 책의 기준으로 마이너스 D 옵션을 그냥 여기다 주고, 여기다 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미 늦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주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MySQL, 어떤 거 어떤 걸쓸 거냐면은, 5.7대를 저희가 좀 사용할게요. 이렇게 치면은, 예, 생성이 되죠. 똑같이요. 예. 요거가, 메시지가안 나오면은, 뭔가가, 띄어쓰기나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네, 띄어쓰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할 겁니다. 음, 제가 적어줄게요. 혹시나 혹시나 르니까 카피. 팀 방에다가 적어줄 건데, 뭐, 웬만큼은 치세요. 에, 아, 수도, 수도. 음, 렇게좀 이상하다. 에, 요, 역 슬래시가 있으니까 좀 에, 이상하다. 그치? <웃음> 요것을 한 줄로, 한 줄로 만들어줄까? 아, 탭이랑 막 발생하네. 요걸로 치면 안 되겠다. 한 줄로. 음. 어. 한 줄로 하면은 이렇게 돼. 한 줄로 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 똑같다고. 그렇죠? 요거하고 이렇게 한 줄로 만든 거하고 똑같다고요 수도 이렇게 해서. 너무 길어지죠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거다 띄어쓰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 스펠링 틀린 거 없지 스펠링 틀리면 아마 오류가 좀 발생할 거예요 없으니까 됐겠죠 음. 그래서 MySQL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외 그냥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네,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버전마다 좀 살짝 몇 번씩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이 마이너스 이 -2 옵션이 뭐 거의 다 맞긴 맞는데, 지원되는게좀 다를 때가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제 워드프레스를 만든다거나 그랬을 때도 거의 비, 비슷하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만들고, 뭐 뒤에서 또 우리가 이제 도커 파일하고 컴폴스 할때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졌나요 네, 혹시나 안만들어지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도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다운로드하고 실행이 됐습니다 네, 실행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겠죠 네, 안에 이제 좀 저희가 실행을 진행할 을 건데 어, 요거는 이제 MySQL을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얘가 이제 리눅스 기반 안에 MySQL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쉘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exec-at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어, 이미지가 MySQL, 네, MySQL 01 이었죠 MySQL 01그 다음에 bash 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잘 들어갔죠 네, 잘 들어갔죠 명령은 어제 이거 exec 저희가 배웠죠 ex 그래서, execute, 시키 시키면 되고, 예, b 권한을 가져가지고, 실행을 시킨다. 자, 되셨죠? 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MySQL 접속하는 방법, 어차피 root 권한이잖아요? 예, root 권한으로 항상 떨어지기 때문에, MySQL-U, 루트 이것도 루트 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위에서 이제 요 MySQL 사용자를 또 지정할 수도 있는데 지정 안하면 루트로 예, 기본적으로 당기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p 옵션 해가지고 접속할 수 있죠 이건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 예, 테스트 우리가 입력했던 걸로 접속을 하시면 접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MySQL도 이렇게 쉽게 구축할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쵸 와 좋다 그쵸 네, 좋죠? 고소 어, 여기까지 되셨죠. 그다음에 show database 하면은 어, 우리가 위에서 미리 만들어 냈던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예, 있겠죠. 예, 있어야죠.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show database 하면 test라는 것이 생겨 있습니다. 어, 기존적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도 있을 것이고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성한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자 되셨나요 모두 다? 네,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뭐 크리에이트 크리트, 이게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싶다. 크리트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는 이제 보안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뭐 만들 거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예 만드시면 됩니다. 뭐 어, 맞냐? 보안 프로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보안 프로젝트 이렇게 하시냐고. 그 다음에 쇼 데이터 베이스예 베이스스 이렇게 하시면은 당연히 이제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보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이 또 크리트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을 예볼 수가 있어요. 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딱.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은 우선 쉬는 시간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얘네들이 제대로 로그들이 또 이제 남고 있는가도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경로가 아까 여기하고 이제 비슷한 경로가 있. 라고 얘기를 했죠. cd 바에 그래서 이 경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경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선 가셔가지고 이 경로죠. 이쪽에 가시면은 어, 예죠. MySQL, cd MySQL 이쪽입니다. 이게 경로가 여기입니다. 바의 라이브러리의 도커의 볼륨의 MySQL 볼륨 1이라고 하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cd 데이터 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경로들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뭐, 보안 프로젝트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졌죠. 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어, 쌓이고 있다. 볼륨에 쌓이고 있다. 음,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 되신 분들은, 예, 10분 정도 쉬고, 예, 10분 정도 쉬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